법집회의하게 괴자번호 불러주라 더더 <웃음> 집회를 더 집회로 쓴 거야? 야 이건 좀 웃기다. 카톡 잘안 해요. 저도 잘하는 편 네. 아닙니다. 진짜 안 해요. 용건 있으면 전화. 마태가 언제오냐 물어보는 것도 답장 안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언제오냐? 신사양. 난 숙녀야. 여러분. 고마워. <웃음> 본인을 오빠라고 칭하는 경우. 나는 지금 여기로 왔어 하면 되는데 오빠, 여집 여기로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알아볼게 남자 유언별 카톡 말투잖아요 그동안 에 임유진의 어항 속에 많았었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모아 모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교형입니다 남자친구가 자기야 응응 우리 50일날 뭐 할까? 가까운데 놀러 갈까? 어엉 어, 좋아 정아 나는 한강 공원 가고 싶어 자기 누운 나도 한강 좋아 가서 라면먹고 싶다 호홍 자기 나도 나도 쭈쭉 우리 가서 치킨도 먹자 그 이것도 재민이좀 말투 아니에요? 재민이들은 이런 말투 쓸것 같은 남음친구가저런면서 너무 귀여워 아 개싫어 진짜 너무 싫어요 애교형이 과하면 나쁩니다 아, 하지만 맞아. 여자친구도 애교를 부려 아. 그럼 나도 말애교를 부리는 아. 거는 괜찮아 근데 이거는 여자친구랑 최대한 받아준 거예요 맞아 남자친구는 그리고 좋아좋아 좋아 하는데 여자친구는 나도 항상 좋아 선 긋는 거죠 호뭐 이런 의성어 굳이 이렇게 쓰는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음. 뭐 할까? 받침 없는 말투 뭐 저런 게 너무 자주 쓴다 싫어요. 근데 차은우다 아 어, 좋아요 <웃음> 본인이 차은우가 아니다 그러면 절제하는 게 아무렴 좋습니다 반말, 존댓말 왔다 갔다 유형 주말에 뭐해요? 딩글딩글? 그럼 나랑 영화 볼래요? 그럴까요?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토요일에 만날까요? 잠깐만 이거 누가 생각나는데? <웃음> 최준이잖아. <웃음> 최준이잖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정말. 예시가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무난해요. 아 깔끔해. 그냥. 저는 근데 원래 반말 정도면 왔다 갔다 쓰기 때문에 제가. 네. 저는 원래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여자친구를 약간 설레게 하려는 의도로 가끔씩 섞어 쓰실 때가 있는데 거야. 그거는 진짜 못, 봐, 못 봐주겠어요. 진짜로. 음. 그 상대를 설레게 하겠다그 그 의도로 어. 하는 말투다 별로야. 네. 설레게 할 거면 티안 나게 합시다 우리. <웃음> 장문이 형, 와. <웃음> 장문 천해. 아니, 그럼. 너를 만난 지 벌써 100일이 되었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싸울 수도 있겠지. 싸워도 돌아서면 화해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우리 해보고 싶은 거 뭐든지 해보자. 평생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질게. 지켜줘라. 너의 명예 수방관. 이해야. 이해야. 어잘러네 저는 이제 맨첫번째라면 마지막만 읽어요. 너를 만난 지 벌써 100일이 되었구나. 내가 책임질게. 저는 이게 100일이라서. 좋아요. 평상시에 장문을 즐겨 쓰지 않는데 야. 자기 전에 라든지 응. 싸울 때라든지 응. 이렇게 이벤트라든지 그럴 때는 장문으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장문이야 이런 기념일 말고 간단한 데이트하고 집 갔어. 근데 집 가는 버스에서 이만큼 보내서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조심히 들어가 이렇게 와요. 결국 답장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느낌이 드죠. 맞아요. 그, 그게 조금 전화였으면 저 1분 안에 다할 말이다 이거는. 아유 난 별로야. 무뚝뚝형. 아 이거는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네요.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자, 책님보지 걱정된다. 고마워. 얼른 먹을게. 보고 싶다야. 이따가 만나서 영화나 한편 볼까? 그래. 너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 있어. 그거 보자. 근데 이정도면 별로 안 무뚝뚝한데? 네 완전 괜찮은데요? 나기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무뚝뚝해도 상관없는 게 이미 표현을 했어요. 보고싶다야, 뭐, 너가 맞아. 좋아할 것 같은 영화 있어. 그러면서 맞아, 맞아. 상대방을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어. 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어, 말투는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어, 보통 호불호 갈리는 무뚝뚝형은 표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보고싶다, 사랑해 이런 말잘안 하는 아, 남자친구들. 그거 안 하는 게 무뚝뚝한 거예요. 어만안 하면 돼요. 어, 응 이렇게 음. 단답식으로 끝나는 거, 니 라고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저도 약간 그걸 가려서 하려고 해요. 자 넘어가시죠. 자이모티콘 난사유 형. 아 운동 중이라고? 오케이! Okay. 아 밥은 먹었어? 네. 왜 이모티콘만 보내? 그럼 나 닮은 이모티콘이나 하나 보내봐. <웃음> 아개 패고 <펴고> 싶은 거야. <웃음> 심지어 이모티콘 이좀 구려. 너무 그냥 기본이야. 이거 애플워치로 보내나 봐요. <웃음>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간혹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을 샀어. 음.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그건 괜찮아. 근데 평소 대화를 이렇게 한다? 이모티콘을 이렇게 맞아야 돼요.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되게 무뚝뚝 하게 말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모티콘으로 저희 무뚝뚝함을 뭐 감추려고 음. 그냥 이응 이응 하나 보내놓고 뭐 귀여운 캐릭터가 응응 하는 거 보내거나 음. 그렇게 해서 추가를 아. 하는 거지 아. 저렇게 이모티콘만 보낸다 진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게왜 연애를 왜 하니? 굳이 이거는 호불호 갈릴 것도 없이 거의 불어가 맞지 않을까? 그렇죠 해야죠. 웃음이 많은 유형 뭐해? 나 지금 수업 끝났어. 밥은? 지금 동기랑 먹으려고. 집 언제 가? 그. 이제 가려고 집 도착하면 연락해, 그. 차단해야겠다 끄끄집 그, 그. 도착하면 연락해, 끄끄이 그, 그. 말투가 왜 쉬냐면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건방져 보이고요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키가 하나, 두 개는 쓰면 안 돼? 맞아 세 개는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어, 심연... 네, 네 개부터 로 법정해야 맞아요. 돼, 솔직히 아니 정 떨어져,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싫어 아니, 눌러도 뭐, 눌러, 몇번더 눌러줄 수 있잖아! 왜안 눌러주는 거야? 차라리 히읗을 보내지. 히읗이랑 희읗이랑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건 웃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건방진 유형이죠. 비서거 안 쓰는 유형. 뭐예요? 걔가 다 모르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커피 쏘듬. 헐, 안 되었어? 짜증 났겠다. 오버라서 화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급해 보이길래 괜찮다고 했어. 자기도 바쁘더라도 조이 잘 살피면서 걸어. 저 이거 좋아요. 내가 이러거든. 이거는 좋은데요? 그냥 진짜 그냥 완전 착한 남자친구 진짜 괜찮은 건데? 화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전 이것까지 진짜 완벽한 것 같아 맞아. 진짜 어쩔 수 없죠 그 맞아, 사람한테 맞아. 뭐 욕해서 어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잘 살피면서 걸어하고 챙겨주죠 아저 어,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남자 비속어 안 쓰는 건 너무 좋죠 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세요 맞아 최고의 상이 아닌가? 저도 딱 좋은 거같습니다 단답형 단단, 기흐 기흐 오늘 만날까? 어키 밥 먹었? 응니집 어디? 집나로 영영 응, 응. 아, 깔끔하다. <웃음> 이거 마태랑 나랑 대화가 진짜. <웃음> 아, 근데 이게 찐친들의 톡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만나서 얘기하자. 어, 아, 그렇죠. 뭐, 이거 갖다가 시간 못 쓰는 게 있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한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냥 별로야? 저도 싫어요. 전 친구 사이에도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나 이거 좋아해. 딱 좋은 거나? 용건 딱딱. 얼마나 좋아요? 깔끔, 깔끔?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웃음> 나랑 믿도는 괜찮지. 저는 진짜로, 오키까진 괜찮아. 응. 근데, 니은, 니은. 집, 이응, 이응. 질문 하나도 없어요. 궁금한가봐. 너무 화나요. 아 이럴 거면 연애 안 하는 게 낫지. 맞춤법 파괴 유형 아하 집잘 들어갔어? 덥집 회의하게 괴자 번호 불러주라. 더더 <웃음> 집회를 더, 더 집회로 쓴 거야? 야 이건 좀 웃기다. 나 지금 시험 공부 중이라 좀만 이따 보내줄게. 알았어. 건강 생각하면서 공부 더 시험 시험해. 요즘 곱셈 추위 심하더라. 고마워 오빠. 헤어지자. <웃음> <웃음> 왜승모가 며칠 전에 목도리 사준다는데 빨간색이 나 파란색이 나. 아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요 너무 싫어요. 가터는 너무 정말 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터가 차라리 나요 덥지페이. <웃음> 알았어 이거 뭐 야, 이거는 양반이야 뭐쌍 이거 못칠 수 있지. 근데 나 이거는 마렵습니다 자궁이 있으신가? <웃음> 에바지 이건 정 떨어지긴 해요 연락을 안 하죠 여기에 고주까지 세면은 이제 총수적 난국이죠 아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말만 전달되면 되지 라고 하는 애들은 직접 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유진님이 펴주는 영상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잘 펼지 어. <웃음> 연인들이랑 만나는 데이트 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톡이잖아요 그래서 카톡 말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커플들도 뭐 리뷰를 하겠지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연락 문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킥. <웃음> <웃음> 잘했어. 오늘 여기까지 킥. <웃음> 얼마나 달라요? <웃음> 여러분, 좋은 연회하세요 <웃음> 안녕. 안녕. <웃음>